더 키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프랑스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왜 자꾸 저기 있는 거야? 왜 자꾸 저기 서 있는 거야? 칡어아아 어, 아, 아, 이거 봐. 오 어, 저희 뭐 시켰냐면 맥주 두 개랑 그냥 모나코 맥주. 아 모나코야? 한 번쯤 영상 엄청 많이 아어 근데 이거 찍자 좋은 점이 이런 귀여운 문구랑 이드도 나오는 거랑 저는 오늘 드디어 <웃음> 진짜 3일 동안은 핸드폰이랑 뭐 컴퓨터 고치고 하,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드디어 외출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좀 일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는 열아기들 옥선이를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처럼 파리는 흐립니다, 날씨가. 파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시내에서만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음식점이 있어서 지금 다행히 백신 증명서로 입장이 됐고 자, 뭐? Do you want c r o s s a t or c h o c o l a 아, 초콜 왜? And the eggs. Nice. Oh. Thank you. So perfect. Uh, 유럽에 13유로짜리 아침인데, 그리 이렇게 뷰를 보는 크마마라는곳 곳에서 브글했는데. 여기서 거리가 1시간 18분 걸린단 말이에요. 샌강도 있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시간이 4시 반인데? 지금 딱 3시 2 0분이어고 시간도 딱 맞고 하, 돈도 없고 파리 거리도 구경할 겸 1시간 17분 거리를 오늘은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걷는 여행의 장점이 여기 옆에가 마르스 광장이래요. 그냥 의도치 않게 관광지를 구경하는? <웃음> 제가 또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 얼마인가 좀 보자. 이게 집 매매하는 가격인가? 어머, 이건 팔렸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필터에 보이는데, 여기 앵발리드도 보여요. <웃음> 오케이! 와우! What is this? 메탄? <웃음> <배타? 웃음> <웃음> French. French games? Yes. Who is the winner? Pig is the winner? Yes. Oh, really? Yes, uh, two points. Ah, oh, uh, I, I know, I know. Oh, got him. Fighting. Got, o t o r e w Ciao. <laughs> oh, <my. gasps> wow. One point? Wow. 여기가 포토존인가? 저렇게 바로 에펠탑이 보여가지고, 여기서 찍는 게 포토존인가봐요. 지금 콩코르드 톨토르드 광장에 콩코르드는 군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어딘지 몰랐는데, 이 걷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Why, why? Can I take a video? Can I? Okay, okay. Why? Why? t 어 e f r 라고뭐라는 거야. 오왜 자꾸 저기 있는 거야? 왜 자꾸 저기 서 있는 거야? 제 카메라 키면은 도망가요. 뭐지? 아 지금 몇 시야? 5시1 2 분. 오 시간? 거의 두 시간을 걸어온 것 같아요.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I'm Paris. So pretty. I'm from South Korea. No? We need to go to the teacher. Oh yeah! yeah. Oh, my God. 아, 너무 더 귀여워. 뭔가 이쁜 거 같은데? 음? 어, 목숨! 어? 왜안 왔어, 수인은? 아, 자! 여워을 엄청 쓰는 맛집이에요. 이약이왜이왜 이렇게 귀여워? 이 약물이 왜 이렇게 귀 약물이 이이 약물이 왜 이렇게 귀여워? 이이 그디어 들어 l d e d g 도 와. 너무 따뜻해. Thank you. <웃음> <웃음> <웃음> 어, 기대되십니까? 진짜, 진짜 기대돼요 너, 언니 뒤에 진짜 아니. 음식 진짜 뭐야. 진짜 전부 다내 입으로 가져와. 여러분, 지금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프랑스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오게 되시면. 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뭐야? 이렇게. 아, 아무튼 다시 꿀팁을 알려준대요 수입을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공짜물 주세요 음, 프랑스는 그물 달라고 하는 것도 다 아,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스틸 워터 달라고 해도 어, 그냥 돈이 될 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 돈이 단한 푼도 들지 않는 공짜물은 늑야학도? <웃음> 네? 뭐라고 그러데요 저는 이번는 동학 교수 늑야학도? 늑야학도 늑야학도 이거. 이제 어가고 아, 할인가요할어요 이거 알아? 기타 그럼 어떻게 알았어, 너는? 그 프랑스어 같은 거 학습지 공부하면서 <웃음> 배운 것도 있고 여기서 살고 있는 한국 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왜세요? 요 네. 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알겠다고 아, 알겠다고 하고 어. 안 갖다주는 게문제입니물 마시고 싶어? 너의 마음 잘 알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허, 진짜 <웃음> <예뻐>. 커와 <웃음> 아니, 근데 프랑스는 그것도 좋은 거 같아 이거를 같이 줄까? 아니면 따로 줄까? 이것도 먼저 물어보는 아, 게 좋은 것 같아 뭐 달라고? 저렇게. 놀고 있는 날과 뭐 상아 네, I'm c Yeah, I'm coming Thank you 너무 귀엽다. 나 혼자 가고 싶어 이거 어, 뒤도뭐 써있다 <웃음> 진짜? 우와 나 그거 살찌 너가 이걸로 먹어 <웃음> 이상한말 아니야? <웃음> 바보, <웃음> 오늘밤 누나를 가지겠어 막 이런 거아야아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약간 비밀 이거 이 I don't w a n l k to o u I n t w a n o l k to o u I t w a n l k to o u I t w a n a l k to o u I t l you. I don't a to I don't l k I n o I o w u w a n a t I o t n a d o n o l a I don't k n o w w a t I t t n a I t d l I I o u o 이거! 비주얼이 너무 맛있겠어! 야! 짝깔데키 같아 아니, 보라타치는 네, 거의... 네. <웃음> 아, 데이! 와아! 아, 이거 봐! 먹어봐! <웃음> 맛있어? <웃음> 음? 진짜 얇다 왜 사람들이 키가 1인 1판 하는 줄알것 같아 아니 그리고 왜 이게 엄청 저렴했잖아 음. 그 <웃음> 이유를 알겠지 엄청 얇아 여러분 그냥 또띠아예요 또띠아 어,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엄청 맵고 맛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태웠지만 용서할 수 있어 <웃음> 어. 어, 진짜 아, 너무 태웠어 원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빨리 <웃음> 얘기해 무슨 상황인지 얘기해 어, 와, 지금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이건 분이 다 같이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마무리로 이거 <웃음> 대한번 퍼먹으면 끝나겠어요. 맛있셨어땡 맛있어? 우리 계속 배불러다 했잖아. 이거 먹을 수 있어. 음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음, 뭐야? 세봉. 아 진짜. 브라우스는 너무 어려워. 음 발음 들렸다. 너 근데, 코에서 뭐가 이렇게, 어. 갈비야? 갈비야? 그러니까, 어, 약간, <웃음> 아, 너무 어려워. 로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어. 아, 근데, 프랑스어처럼 또, 잘 하면 멋있어 보이는 게 없다. 아, 음. 뭔가, 음. 엄청 공급적이야 어. <웃음> 아까 한국 분이 나가시면서 주셨어요 <웃음> 여러분 겁나 <이름나> 신기하죠? <웃음> 응.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테이블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바코드였나봐요 진짜 신기해 어, 이거를 와. 찍으면 이 QR코드를 찍으면 자기가 뭐 넣었는지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페이하는 거야 한 사람. 게 뭐? 이거 아이컨. 아 맞아 이거 열어야 되더라 진짜?